지구를 뜻하는 어스와 그 모이다를 뜻하는 어셈블을 합쳐서 지구를 위해 모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지구를 지키고 싶은 아동·청소년들이 지구라 아티스트로 그리고 저희가 팬이 돼서 팬클럽으로 모였습니다. 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. 현재 기후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또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끝이라는 단어가 가장 생각납니다. 기후가 좀 많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는 걸로 좀 몸소 느끼고 있으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도 되고 빨리 이거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무래도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받는 것도 저희의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구기후팬클럽 등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. 일단은 많은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조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거를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목이 될 만한 활동을 해 가지고 기사가 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되게 영상을 찍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셈블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 거라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외교 활동에 관련해서 직업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. 외교부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라서 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입장문 작성이랑 발표에 둘다 참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연 제가 아동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걸까?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? 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또 제가 한 명의 아동 청소년으로서 다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. 지구에게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그 학교에서 우리가 지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우리가 해야 되지? 라는 말을 쉬는 시간에 많이 하곤 해요. 근데 그런 말에 대해 동의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어찌 됐건 우리도 이 지구에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구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지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뭔데 이런 걸 해라고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작은 행동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 언젠가는 지구가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는 일단은 어른들의 세대에서 환경이 조금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상관없고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이제. 더 이상 기후가 많이 파괴되지 않고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나가면 좋겠다고 저는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. 기후 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좀더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뜻을 함께 해주신다면 다양한 세대가 힘을 합쳐서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